이왕, 보시는 김에, 구독, 좋아요, 알람 설정, 부탁드릴게요, 진짜. 제발. 그냥 뭐, 피파 쪽으로 얘기를 하고 싶어도, 근데 솔직히 피파도, 지금 현재 봤었을 때, 좀 바뀌어야 돼. 피파, 그냥 진짜, 딱 제가 생각했던 것처럼 그렇게 바뀌었으니까. 현질 하신 분들한테는 좀, 뭐야. 죄송하지만은, 그래서 제가 아까 전에 얘기했었지만, 피파도 조금 달라져야 된다 생각하는 게, 롤이 사람들이 좀 많이 하는 이유가 보니까, 약간, 그 피파 같은 경우는 현질 유도 쪽으로 본다면, 아까 전에 이쿠독순이 님도 말씀하셨지만은, 그강화했다고 5천만 원 되셨다, 진짜. 그래갖고, 현질할까 말까, 이렇게 고민하면서, 결국에는 현질을 해도 돌아온다. 다시, 이거는 리턴이다. 그러면서 현질도 요즘 잘안 추세다. 라고 제가 말씀드렸었었는데 근데 롤같은 경우는 팀뭐 터지거나 뭐 그런거 상관없잖아. 그런거 없고 그냥 진짜 내가 스킨을 얻고 싶다. 그냥 나는 이걸 꾸미고 싶다. 그런것처럼 그냥 현질을 그럼 그냥 내가 그 원하면 그냥 하고 근데 해도 뭐 요즘 들어서 마법공학상자 뭐 그런것 때문에 현질을 할 필요도 없고 그리고 뭐 굳이 챔피언도 있으니까 뭐 그냥 챔피언 하면서 그냥 실력 좀 높이고, 그렇게 하다 보니까 또 이제 전략게임이고, 그러다 보니까 또 인기 되게 많고, 그래서 내가 아까 전에 부타, 아, 생각을 해봤던 게, 효과가붙그고있이냐 해봤던 게, 피파도 그렇게 바뀌면 어떨까? 한마디로 카드들 시즌 이런 거다 없애고, 그냥 진짜 간편하게, 간결하게, 그냥 선수들만 딱 라이브로 좀더쫙게 펼치고, 그 다음에 전설 선수들은 또 전설이라고, 전설, 이제, 은퇴하고 난 뒤에 그 피지컬, 아니면 옛날 전성기 피지컬 둘 중에 하나여가지고, 전성기 피지컬 이렇게 하면서 그 선수는 약간, 이 종류가 좀 많이 비싸게 딱 해서, 그 선수를 얻으려면은 어느 정도 그좀 판을 좀 많이 돌려야 된다. 이런 식으로 그냥 BP는 그런 것들, 그냥, 진짜로 롤처럼, 그냥 레벨업 했었을 때, 뭐 BP를 얻는다든지, 그런 것처럼 해서 좀, 어느 정도 그냥 노력에 따르게끔, 진짜, 조금, 뭐랄까, 메이플 스토리처럼? 그렇게 하는 형식으로 좀 많이 모으는 그런 게 어떨까? 그러면서 좀 전부 다 그냥 카드들도 그냥 한명 밖에 없고 내가 만약 네이마를 사고 싶다면 시즌별로 지면 다 있잖아요. 그 이적시장 가보면. 근데 그런 게 아니라 그냥 한 명. 그한 명을 데려오기 위해서는 뭐 어떤 목적을 딴다. 그렇게 하면 오히려 사람들로 많이 할 거고. 그리고 또 만약에 현질을 할 거다 하면 현질도 그냥 뭐 나중에 유니폼으로 그 한다든지 진짜 스킨처럼 뭐 유니폼 예쁜 게 있다 하면 어 이거 얻고 싶다 하는 그런 거를 그런 걸로 한번 피파가 이번 피파 5 때는 그렇게 바뀌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좀 했죠 아까 음. 솔직히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진짜 이거는 그렇게 된다면은 진짜 저는 잘될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. 아마 피파3때보다 더 아마 사람들이 많이 하지 않을까 진짜 롤이 지금 현재 그냥 그렇잖아 옛날에 롤좀 전성기고 지금도 전성기지만 롤그때 당시도 룬 이렇게 하고 룬 사야지만 막 이렇게 되고다 맞추고 이렇게 하면서 좀 차이가 격차가 엄청 많이 벌어졌었거든요 근데 지금 룬이랑 특성이랑 그냥 통일화시켜버리니까 그냥 공평하잖아요 이제 그렇다보니까 되게 뭐 실력만 있으면 이제는 뭐 그냥 뭐 어느정도 좀 비빌 수 있고 내 혼자서 또 이제 튀어 돌릴수 있고 뭐 그렇다보니까 뭐좀 되게 사람들도 뭐 이런 현실이란지 그런 걱정 안해도 되고 어 여튼 제 생각은 그래요 그렇게 바뀌었으면은 좋겠다 음 그런거 진짜 괜찮을 것 같지 않나요? 켈로우 형님 이쿠독순이 님도 진짜 여기 계신 분들이 봤었을 때 그렇게 바뀌면은 오히려 옛날 피파 3, 뭐 2, 이때보다 더 아마 전성기가 되지 않을까 싶은 내 생각은. 격차가 없으니까. 그리고 이제 넥슨은 그렇게 되면 이제 좀 생각을 해볼 만한 게 맨날 뭐 핫, 뭐 무슨 시즌들 막 이렇게 만들어내는 그런 걱정 아니야 되잖아. 안 해도 되고 이제는 진짜로 피파 엔진에만 딱 이제 엔진에만 딱 진짜 집중하고 그 다음에 리포기능 이런 것들만 이제 집중으로 딱 해주면은 넥슨 쪽에서도 그냥 뭐 이제 더 이상 시즌 안 만들어 내도 되고 그 다음에 뭐 보상 이런 것들 그 굳이 안 해도 되고 욕도 들을 필요도 없고 그냥 그것만 하면 오히려 직원 분들도 되게는 좀 수월할 거고 되게 뭐 이렇게 머리 안쥐었자 되니까 나는, 진짜, 그게 또 괜찮을 거같 생각하는데? 걘, 진짜, 그리고, 이제 또, 리포 기능이 생기면, 이제 좀, 거기, 도되 이제 고객 센터가 좀더 이제 더 많이 되고, 그렇게 하면 또 직원도 많이 뽑게 되고, 뭐, 일자리 창출, 이라 해야 되나? 하여튼, 그렇게, 좋을 것 같은데? 여튼, 피파5가 그렇게 바뀌었으면 좋겠네요. 피파5가 그렇게, 온다면 아마 저는 방송을 못하고 있겠지만 어 아마 피팟5 가다 이제 좀 전성기가 됐었을 때 쯤에 내가 돌아오겠다 왜냐면은 남자들은 가야된다는 곳으로 가야되기 때문에 음. 나라를 지키러 예 진짜 그렇게 바뀌었으면 좋겠네요 그래서 일단은 저는 약간 그렇게 바뀔 때까지 존버 형식으로 어 거의 그냥 존버 타는 형식으로 그렇게 어 지금 방송도 그렇고 하고 있는 중이라가지고